코로나19 우리 신약성경 전교인 통독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새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읽기에 많이들 도전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참 맞는 우리 일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올 연말, 올 하반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아름다워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어, 이제 이번 주또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어, 지난 주에 읽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이번 주에도 계속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 우리 한 번씩 조금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큰 이벤트는 아니고 제가 지금 즉석에서 퀴즈 하나를 낼 테니까 어, 답을 바로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은몇분 이렇게 선정해서 우리 부교자님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착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가르치심 하면 산상수훈을 어, 꼽을 수가 있죠 구약의 십계명과 같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나올까요? 자, 답을 달아주시면 은 <웃음> 어, 선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주에 성경 전체 개요 중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잠깐 다루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오늘 잠깐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어, 성경은 인생 만사를 위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려다가 일생을 낭비해버리고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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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한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모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카메라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한 뭐다고요?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곧 천국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곧 천국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목적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천국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또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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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라 구원, 즉 천국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나타내는 종론이라면 이것은 강론인 셈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죠. 바로 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통한 훈련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이 완성되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중단 없는 훈련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법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를 꿈꾼다면 그것이야말로 꿈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을 시작하셨죠?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 보금서. 그럼 복음서는 뭐냐? 복된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네 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세례장면. 마태복음에는 3장, 마가복음에는 1장, 누가복음에는 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광야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는 광야의 시험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같은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공간복음이라고 읽었고요 자,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공간복음에 없는 뭐 최초의 이적이라든지 유대전도, 사마리아 방문 등의 기록이 어, 있죠 이런 내용들은 공간보음에 없어요.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보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각 책에 따라 줄거리 좀 따라가기를 우리 간단하게 맥을 한번 우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마태보리 잠깐 기억을 또 되새겨볼까요? 마태보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변화되어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그 족보 1장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를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유대인이 믿고 지켜왔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 모두 다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예언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모습을 모두 성취하신 분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참 특이한 것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실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룰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마가음에서는 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시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셈이죠 자 이러한 마가복음에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 가령 중풍병자의 치유, 그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신 일, 솜 마른 자를 고치신 일, 현류병 여인들의 치유 등 예수님의 많은 이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네. 또 종의 모습, 이런 내용들이 마가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가령 손으로 붙드시다, 고치시다, 데리고 가시다, 슬퍼하시다, 한숨 쉬시다, 사랑하시다, 노하시다. 이런 많은 동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영혼을 향한 진한 사랑을 표현하기로 원했고 아울러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바쁘게 다니시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 마가보기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책 누가 복음 자이 누가 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자, 누가는 헬라인이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의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역사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그의 직업은 의사고 역사가이다.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아.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건데요. 그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 전도의 일생을 바친 전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누가, 이 누가는 이누가 누가 복음 외에도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대오빌로를 위해서 기록된 편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정리한다면 누가보음과 사도행전은 그의 절실한 친구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된 편지다. 아,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성경은 그를 카카, 라는 아주 상당한 직책을 쓰고 있습니다. 총독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데오빌로를 당시에 총독인 벨릭스나 또 베스도가 데오빌로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과 깊은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이 데오빌로에게 무려 52장, 누가, 사도행전 이 52장에 달하는 장문의 평지를 보낼 정도로 서로 깊은 사귐이 있었고 그의 영혼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오빌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려고 아울러서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힘있게 전하는 책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누가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그들의 영혼을 케어하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 다른 복음서에 다루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삭개우야기 부자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등 이런 예수님에 관한 좋은 자료들을 이누가보음은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성도 여러분 어, 이제 또한 주간 우리 성경 읽기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성경 읽어 내려가실 때또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읽을 때또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도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읽고 또 제가 운동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속도로 빠르게 한 주간 분량을 쭉 읽으니까 한 40분 하니까요 한 주간 분량을 또 속도로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번 정도 읽으니까 더 말씀이 더 새겨지고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듣기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장. 우리 모두 파이팅 하면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